2022년 10월 18일 자 올해 발롱도르 시상식 어느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였죠 그래서 올해 저의 카툰으로 보는 벤제마 2022 하지만 제가 4월 말까지 개인 사정으로 팬을 놔버려서 올해 이 경기 이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흑흑 <웃음> 지난 시즌 챔스 그 어느 때보다 기적같이 우승을 한 레알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죠 사실 레알의 우승으로 마무리 될 때부터 이미 거의 결정이 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2년전 발롱돌의 주인공 레반도프스키가 라이벌 바르셀라나로 오면서 라리가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걸친 라이벌리가 형성됐죠. 당장 엊그제 엘클라시코가 있었는데 벤제마가 득점하고 승리했다고 그가 받은 것은 아니죠. 만약 엘클라시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끝났다. 그래도 발롱은 벤제마 거였을 거란 얘기예요 2009년 레알의 호날두와 함께 입단해서 오랜 세월 동안 호날두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벤제 마드리드가 되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늦은 나이에 최고의 자리에선 그에게 비슷한 나이로서 저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발롱도를 타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죠. 뭐, 한 80살 돼있을라나? 그럼 주중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